하나는 신나게 해도 되고 하나는 뭐야 뭐 니네가 뭘 하는 거야? a 를 하는 거야? 에 일단 해야 내가 어어막 나오는데 그거야 여가 오케이 다시 가자 자, 오케이 갈게요 자, 오, 어, 야, 어, 이거 처음 거? 둘이긴 둘이네. 헤이 어떻게? 약간 헤이 헤이 hey. hey. 초반에는 어 어때요? 헤 我哋嘅手都甩唔甩我手唔甩아哋嘅手都甩唔요